안녕하세요 수민서 아빠입니다 며칠 전에 iOS 13이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사파리도 같이 업데이트 되면서 웹에서 토렌트 시드를 나스로 직접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 막혔어요 OS 업그레이드 이후에 아이폰으로 시드를 나스로 보낼 수가 없어서 너무 불편했는데 이리저리 해보다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iOS 13으로 업데이트되면서 사파리에서 다운로드 되는 파일의 저장 경로를 지정하는 기능이 생겼어요. 이 기본 지정된 폴더를 DS 다운로드로 로컬 변경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처럼 아이폰에서 토렌토 시드를 나스로 직접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iOS 12에서는 화면처럼 바로 DS 다운로드로 연결되어 시드 파일로 전송이 됐었습니다 이게 좋은 점이 나스가 있어도 항상 pc를 사용해서 시드 파일을 나스로 넣어줘야 했었는데 이 기능이 돼서 아이폰으로 시드를 다운로드 받고 바로 나스로 넣어주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안드로이드는 원래 잘 됐었죠 애플이 파일관리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